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여정구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영웅 아나가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파라의 어머니였고 저격총을 사용하는 오버워치 원년 멤버였죠 하지만 지금 떠도는 이야기대로 과연 솜브라가 아나일까요? 지금 함께 아나에 관한 이야기와 솜브라와 아나 속에 숨겨진 오해를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파라의 어머니인 아나 아마리는 오버워치의 요원이었습니다. 옴닉 사태 당시에 옴닉들이 파라 아나의 고향이었던 이집트의 막대한 피해를 입자 당시 이집트 당국은 자원과 병력도 부족하여 국내 최정의 저격수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엔 세계 최고의 저격수인 아나 아마리도 있었죠. 그녀는 엄청난 사격술과 판단력, 천재성을 인정받아 오버워치 기동타격대에 합류하여 옴닉 사태 종결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뛰어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던 아나는 잭 보리슨이 강습사령관으로 임명됐을 때 부강습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오버워치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지위가 지위이니만큼 매우 엄격했나 봅니다. 이 점은 맥크리와 대화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맥크리가 귀엽게 느껴진건 처음이네요. 그리고 아나는 딸이었던 팔앞에선 무뚝뚝하고 엄격한 엄마였지만 오버워치 요원들에게는 항상 딸 자랑을 하고 다닌 친들의 엄마였다고 할수 있죠 몇몇 파라의 대사에서도 아나가 파라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는 자신과 같은 험난한 군인으로서 사는 삶을 자신의 딸인 파라에게 물려주기 싫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나의 배경영상에서도 어느 날넌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했지 너는 다른 삶을 살길 바랬는데 라는 대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아나의 평화로운 군생활도 머지않아 무너져내리고 맙니다 전투가 인생의 전부였던 아나는 조직을 이끄는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50이 넘도록 실전에서 작전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질구출 임무 중 탈론의 요원인 위도우메이커와 대치하게 되는데 위도우메이커가 같은 오버수 요원이었던 제라드 라르쿠아의 아내였던 아멜리아 라르쿠와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아나는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이 사이에 위도우메이커의 탄환는 그녀의 오른쪽 눈에 명중하고 맙니다. 아나는 목숨은 부지하였으나 전투가 삶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다가온 삶의 무게 앞에서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았고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한 아나는 오버워치 요원들과 연락을 끊었고 카우아이라는 섬에서 잠적하는 삶을 지내며 세상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계는 점점 혼란 속으로 빠지고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테러와 범죄는 늘어나고 고향의 사람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위협받는 걸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시 전장에 뛰어들었고 많은 오버워치 요원들이 그녀가 살아있음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솔저가 유일하게 살갑게 대하는 영웅이고 리퍼의 모습 변화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나는 보리슨과 레스 간의 내분이 네 일어나기 이전에 작전 수행 도중 치명상을 입어 잠적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영웅 또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위도메이커에게첫 번째로 암살을 당한 제라르 라르쿠아를 볼수 있었습니다. 전오버워치 요원이었던 제라르 라르쿠아는 항상 임무 수행에서 활약을 하는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칼로는 이런 제라르를 눈의 가시로 여의고 몇 번이고 암살 시도를 했지만 그의 뛰어난 실력의 실패는 지속되고 결국 그의 부인이었던 평범한 주부 아멜리아 라르쿠아를 납치하여 제라르를 암살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나는 위도우메이커와 대치 당시에 그녀가 아멜리아임을 확인하고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아나가 이런 행동을 취했던 이유는 그녀가 아멜리아였던 시절의 안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동료의 부인이다보니 교류가 없잖아 있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그렇다보니 더더욱 아나는 방아쇠를 당기기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나와 위도메이커의 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나는 오버워치 활동 당시에 볼스카야 인더스트리에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나가 솔저 상여작용 대사를 할땐 이런 대사를 나눕니다. 또한 그녀가 볼스카야 인더스트리에서 맥과 상호작용 대사를 할지엔 이런 대사를 하죠 무슨 일이 있었긴 있었나 봅니다 다음으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죠 과연 아나가 손브라일까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나는 손브라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해 또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나가 손브라가 아닌 이유는 영웅과의 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리퍼의 대사에서는 대체 손브라는 어디 있는 거야?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퍼와 아나가 사교작군 대사를 할 시엔 널 다시 명단에 넣어야겠어 아나 라는 대사를 합니다. 한 영웅을 두 개의 이름으로 부를 리가 없다는 것도 근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손브라의 떡밥이 뿌려진 곳은 돌아도고 사용하는 언어도 스페인어라고 이미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의 고향은 이집트이며 그녀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아누비스의 신전에 있던 사진과 아나의 스킨이 일치하는데 아나가 솜브라가 아닌가요? 바로 이런 질문이 큰 오해 중하나 입니다. 당시 블리자드에서는 솜브라와 관련된 정보를 여기저기 뿌려놨으니 유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 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인터뷰를 보고 솜브라에 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한 번도 아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신 캐릭터의 정보가 모두 솜브라일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노미스 신전에 존재하는 사진이랑 현재 아나의 모습과 도라도에 있던 솜브라의 외형과는 전혀 연관점이 없습니다. 단순히 블리자드가 아나의 언급없이 손브라의 정보가 풀려있다고 말하여서 생긴 오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손브라의 이름 자체는 스페인어로 그림자란 뜻이었고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입 이미 뿌려진 상태입니다. 아나와 연관성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손브라에 관한 추측을 해보자면 리퍼가 손브라를 찾는 걸로 보아 손브라는 탈론 출신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단편 애니메이션 소집에서 리퍼가 윈스의정보망을 해킹하기 위하여 꼽았던 이 기기도 솜브라가 만들어주었다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버워치의 총괄 디자이너 스캇 머썰을 영상 채팅으로 인터뷰한 내용에서 솜브라 아나는 다른 영웅이라고 개발자가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나의 배경 이야기 영상에서 오버워치의 원년 멤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처음 보는 얼굴이 두명이나 존재합니다. 일단 이 좌측에 무릎을 꿇은 남자는 여러 스토리에서도 언급된 적 있는 제라드 라르쿠아의 확률이 높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라드 라르쿠아는 부인인 아멜리아 라르쿠아 현재 위도우메이커에게 암살을 당하여 이미 사망한 영웅입니다. 뭐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오버워치의 레퍼토리처럼 제라드도 다시 돌아오면 정말 재밌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건이 오른편에 위치한 여성 영웅입니다. 이 영웅은 지금까지 정보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영웅입니다. 그녀의 정체는 두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오입니다 블리자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돌아온 오버워치, 유엔의 오버워치 독립 활동 인정 이후의 불확실성, 그리고 희망이라는 글에서는 유엔은 암암리에 그들 일부를 소집해 음닉근거지에큰 타격을 입히는 것을 목표로 한 팀을 꾸렸는데 모리슨, 리에스 아마리, 냐우, 비렐름, 린드올름이라는 이들의 이름은 이후 전설이 되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리슨은 솔저 세븐틴식스고 리에스는 리퍼이며 아마리는 지금 공개된 아나의 성이죠. 또한 비렐름은 라이하르트의 성이며 린드올름은 토르비온의 성입니다. 하지만 오버워치의 창립 멤버인 랴오라는 영웅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에 나온 영웅이 야오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두번째 추측으로는 어쩌면 이 영웅은 손브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브라 정보들은 도라도에 뿌려져 있습니다 도라도의 국가는 멕시코라는 국가인데 멕시코의 인구의 대부분은 메스티소라고 부르는 인종입니다 인구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메스티소라고 부르는 인종은 유럽인 중에서 주로 라틴족 계열인 스페인인과포르투갈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혼혈 인종으로서 남아메리카에 넓게 분포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 속에서도 남아메리카의 캐릭터를 표현할 때는 이런 인종의 형태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영웅도 메스티소라는 인종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수 있죠. 과연 정말로 이 영웅이 손브라일까요 아니면 랴오라는 영웅일까요? 그렇지도 않는다면 이 영웅은 무슨 영웅일까요? 만약 손브라로 나오게 된다면 저번 편에 분수에서 찾은 내용처럼 그녀 역시 타락해버린 것일까요? 자 여기까지 아나에 대한 이야기와 아나와 손브라에 관한 오해와 새로 공개된 영상을 토대로 다시 한번 여러가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흥미롭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